좋아요, 아,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코 비염에 음.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코를 음. 건강해 주는. 음. 근데 방송에서 보면 주로 여, 여기 여기는 영양 혈자리, 뭐 음. 이쪽에 무슨 혈자리더라 이어보거네요 여기 그다음 여기 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음. 실제 이렇게 좀 마사지 해주면 코가 좀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음. 근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음, 어? 음. 그리고 아이들이 하라면 하지도 않고. 그쵸. 아이들을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있잖아요. 음. 아, PPL 시간인가요? 음. <웃음> PPL 시간인가요? 자, 요, 요거 보세요. 코로 네, 네. 숨 쉬는 행복? 네네네. 코 클링이라고. 제가 이 이름을 친 게. 네. 코클리닉 역할을 하는 응. 링이 다, 해서 코클링이라는 이름 l e 었거든요고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 l 링링링 e r 고 c l e 고 코걸이 <웃음> 제발 사람고테코 e 레 n 고 c 어요 a 고 cleaner, 에걸 l e a 이 e r 고 c l e a 걸 e 그고 c l e 귀 n e r 고 c 귀걸이 n 걸 r 고 c l e a n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제땅에서 옆쪽으로 코 안에 혈자리를 딱 지압해주면 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온 쪽으로 안이, 네. 안으로 들어가게 소료혈이 네. 여기 있거든요 속에 소료혈이라는 혈자리가 아주 음. 참 재밌는 혈자리입니다 이게 음. 코에 딱중심에 있잖아요 음. 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일 높은 곳에서 코를 딱 제어를 하는데 음. 이 혈자리를 지압하려면 코를 이렇게 붙이려다 보면 코가 납작해도 좋겠죠. 응. 그리고 이소료혈은 혈장이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안쪽에 숨어있어요. 예, 예. 응. 그래서 침을 놔. 그래, 애들은 코를 많이 잡아주면 좋겠네 이렇게 응. 코맨 위에 코를 꽉 잡아주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꼽는 침도 있고 여기서 관통하는 그런 침도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아픕니다. 제가 한번 어어. 제가 진짜 얼마나 아픈지 보려고 어어? 제가 제 코에다가 이렇게 침을 꼽다가 후기했거든요. 아. <웃음> 아 진짜 눈물이 쭉 빠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거는 같은 소이 별거 다 침은 스스로 놓기는 참 힘들고, 근데 다른 데는 침 놀만 하거든요. 뭐 제가 뭐 어깨도 놓고 머리도 놓고 뭐 다리도 놓고 코리도 놓고 다 혼자 침을 놀,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코는 너무 아파서 어 어, 그래서 어, 그거 관통하는 침을 놓셨다고요? 아니 여기서 소로 소로의 자극 하실라고? 아, 네, 네. 아 어, 지금 생각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 좋은 혈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제 개발한게 요, 어. 요 코, 코클링 아, 코클링을 이렇게 벌려서 내에다가딱끝잘 음. 음. 보이도 안해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가벼운 지압 지압이라는 표현을 그냥 가벼운 자극 음. 그냥 지속적인 가벼운 자극 깨는지안깼는지도 모를 정도로 음. 가벼운 자극으로 혈자리가 자극이 되면서 이제 소이 살아남고. 음. 그러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코가 막힌 사람들은 코가, 목 어, 열리네? 네. 어, 코가 열리더라고요, 진짜. 어. 그러는 <웃음> 경우. 이게 네. 너무 심해좀 전에 오신 고객도, 처음에는, 이런 걸. <웃음> 처음에 보 사람들 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껴보니까 코가 시원해? 그래서, 아, 이거 중독성 있네? <웃음>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사가시더라고요. 네.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차에 놓는다고. 네. 생각나면 껴야 되니까. 네. 아, 코가 좀 답답하다? 이렇게 끼면, 끼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만 하면 되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콧물이죠. 사실, 코막히는 거는 남들은 잘 모르지만, 내가 깎아보이는 거 콧물은 정말 남자스럽잖아요. 콧물이 이제 쭉 나오고. 네, 그러면, 요새 콧물이 나와고 한다는 게 이제 음, 모르죠. 그래서 콧물 나올 때도 이걸 딱껴주면또 아. 콧물이 슥 마릅니다. 참 신기해요. 아. 그, 이제, 몇년 전에, 그 부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진짜, 화장지를 아예 한 통을 가방에 들고 다는데요 하루에 한통 쓴다는 거죠. 그래서, 콩을 항상 이렇게 막고 다녀요. 콧물이 질질 흘러와서? 콧물이 계속 나니까. 그래서 콧물이젖으면 이제 그 화장지가 다 젖으면, 이제 버리고 또 해갖고 이렇게 들고 다녀요. 그러다가, 우리 사무실 앞에 지나가는데, 뭐 이렇게 광고물을. 뭐라고 뭐라, 뭐라 써있어. 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이비도가 그래도 가는 길에 음. 있으니까 들어왔다가, 아 이런게 있다고 뭐 했더니 그래서 한번 껴보고 이제 얘기를 합시다 딱 껴주고 한 1분 정도 되니까 어? 물이 안나오는데요? 아. <웃음> 아 그게 참네 그런 것처럼 효과 보는 사람한테는 정말 신기한 효과라는 거죠 아, 아, 네네. 그리고 맞아. 이제 재채기 음. 재채기 하면 또 정말 제 눈앞에서 천장 공사하려면 음. 먼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먼지 알레르기 있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누구나 다 먼지를 어떻게 면 이제 뱉어내야 되니까 근작적으로 음, 음. 이제 재채기를 음, 하는데 음. 근데 특이하게 이제 심한 사람들이 있죠. 음. 그래서 아직 재채기하느라고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내려오세요 해가지고 이걸딱껴워줬죠그후 어. 어, 재채기를 안 하는 것도 딱그 정말.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가벼운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직접 목격을 하니까, 야, 아. 이게 무섭게 생겼는데, 정말 대단하구나. 네네, 그러니까 네네. 전에 한참 인터넷에서 이게 유명해졌을 때는 네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었죠. 음. 아. 근데 지금은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네. 공부를 못해요. <웃음> 음. 네, 네, 네. 어쨌든. 아는 사람만 끼죠. 네. 그래서 우리 고객들한테 그걸 꼭 같이 함께 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소장님 음. 지금 그 잠깐 귀걸이, 코걸이 그 얘기 하시다가 생각해 했는데 네. 그거를요 이 귀에다가 수지침 놓잖아요. 네. 그걸를 어, 여기에 이, 이, 이 그걸로 네. 이렇게 걸어서 아니, 안 아, 그래도 부분 부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허리 아플 때 그러니까. 네, 허리 열자리에 코걸 그 다음에 뭐 위가 아프다 여기다 걸려고 그러니까요 오라. 그렇게 하면 그러, 그렇게 하면은 많이 팔수 있겠는데 그건... <웃음> <웃음>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얼굴이 못생겼다 말을 못한다 내용 별로다 그러면은 뭐 싫어요또 괜찮습니다 <웃음>